How a r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오늘 영상, 혼트로프 툰즈님의 꿀잼 퍼피 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시작부터 허기 인형이, 3, 2, 1. 오, 오랜만에 등장한 걸프네요. <웃음> 아, 아 뭐, 어, 뭐, 뭐야! 인형이 살아 움직여! 저렇게! 안녕! 그래요. h 피 p p y b o 터투 기념으로 마미 롱네그가 와서용. 이 허기는 이 엄마 거란다. <웃음> 어디 손댈려고? 뭐 잡을 수 있다면 잡아봐. 거기까지 갔나? 어이씨고 음. 자, 그 다음에 보프가 전기 그래픽으로 지져보지만. 오, 몬스터볼까지? 어? 야 이거 허기 허기를 차지하기 위해 마미 롱네그 vs. 오브앤 글로브. 자자자자, 오 들어가지마. 어저 치워 치워. 오케이. 일단 퍼기와 함께 마구마구 도망치고 있는데 어 쉽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거. 주영이 여기까지 숨었으면은 마미한테 들키진 않을 거야. 여기야, 아, 마미, 마미 그 어?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하면은 마미가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눈치가 없네 이거. 오! 공격! 와. 쓸데없이 리얼해가지고 굉장히 오히려 기분이 나쁜 살아있는 아기 인형의 등장입니다. 어, 어지그러 어, 제한들 잡, 잡히면 안 돼. 나, 나, 나, 나 숨을래. 나, 나, 나, 에이, 오, 빨리 나좀구해줘 와우. 아, 이거 파피 이거 또 언제 포켓몬이랑 콜라보했대? 오케이 세 번쩔는 줄 알았으나 바로 또 잡혀버려요 허, 야 최신 스마트 인형 허기허기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디르르르, 디르르. 아, 형제들 불륜 모양이네 그것도 일단은 보프걸프 잡힌 상태라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리와 귀여운 나의 허기 엄마가 너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단다. 하하하.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오. 마미,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열차 타고 떠납니다. 수고요. 오, 자 탈출각이다. 어, 어디로 가야 될까? 오. 아 어, 기차 안에다가 인형을 다 소환했어 근데 기차가 닿을 정도면 그냥 허기 낚아채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에헤 흥흥흥흥 이가 이 마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하하 <웃음> 한번 잘 상대해봐 우와 우와 우와 물어뜯겠다어 도와줘 짜살 어. 어야 아주 끔찍한 혈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허기 살아남을 수 있나요? 후나 놔라 임마 이제 그만해 자어 뭐야 이번에는 미인계야? 그러지마 허기에게는 이미 와이프가 있다고어 아호호 미인계를 안냐 임마 싸코킹이나 먹어라 따다다다 어우 짜 어어 어어 형제 워기의 등장이군요. 이거 얘네들이 구해줘야 될 텐데. 아이. 어, 어, 이거, 이거 좀, 빨리빨리 좀 풀어봐. 저기, 거, 밑, 에 가위 있거든? 그걸로. 여기 좀 꺼내줘. 베이비 허기. 아, 응애 허기였구나. 아, 응애 허기였구나. 야, 허기야, 더어디있어 아, 아. 자, 바비 인형한테, 우 구타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그그 그, 그, 마이크 말고 가위 가위 빨리 아 오케이 알겠어 내가 저 바비인형 수시간에 날려버릴게 원판 아. 컷, 컷. 야 <웃음> 너는 그 아니 허기야 너 때린다는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니니 아우. 아우 오 그렇지 이렇게 남편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아내가 못찾죠 냠밀잼 자 어? 그걸 그래요 그래요 초록색 허기가 구해줄 모양이네 짭 나이스 잘 잘. 그거 자르는 거 아니야 멈춰 하하하하 <웃음> 이 완전 오합지졸들 한꺼번에 처리해줌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야 과해 그거는 오케이 제발 그가위로 똥똥똥 부딪혀서 열차 멈추기 실패했고 어콜프야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가봐 이번 생은 망했어 어, 후, 후. 어 빨간 어기 영아 멈춰 아, 보프걸프가 저기 기찻길에 묶여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저 열차를 멈추지 못하면 그대로 보프걸프가 되는 극한의 상황 자 열차 멈춰야돼 으, 철로 땡겨 더 안돼 오길 바꾸는데 성공했어요 나이스 사건 해결이에요 <웃음> 잘 잊어 너이 no, 꼬맹이 나의 계획을 망쳐 너 일로와 랄랄랄랄랄랄랄랄 키씨 핑크VS 핑크 거기에 랄거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줄까랄랄귀여랄아 아, 태어난 지 얼마 안된깐난내기 베이비 롱레그 지금 걸음마막 시작했는데. 그렇지. 마미에게도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고요. 이 아가, 어떻게 기여해 줄까, 마미? 음.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뭘 하라는 거죠? 아! 파피가 마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조리, 죽여버려. <웃음> 계획대로구만 어? 하지만 키시미시 러블러브한 사랑의 스킬로 러블러브한 사랑의 스킬로 마미롱래그 정화 가나요? 음. 안돼 내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들 없어줘야겠어 어? 괜찮아 하트가 없다면 내가 만들어 줄게 여기 있잖아 어뭐 땅속에 묻어나서서 마미 마미의 심장인가요 저게 오 메말랐던 마미의 마음 속에 따라라라 다시 하트가 채워졌습니다 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뭐 그런 건가? 어 정신 차렸어요. 다시 착한 마미로 돌아왔니? 어이구 열차로 치워버렸네. 안돼 하필 저 분석기로 튕겨서 나가버렸. No no no n 마미! <웃음> 우리 아기가 이 장면을 못 보게 해주세요. 오 파피에게도 그래도 자비는 있네요. t 아,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있단다. 아. Them, no 와 무슨 일 있어도 사랑한대요. 아야 파피도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나봐요. 아, 네, 마미 가지 마요. 그 사진 뭐지? 데디와 베이비가 같이 있는 가족 사진인가요? 결국 찾지 못하고 아, 아, 아. 아, 마미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